안 나와요. <웃음> 여러분 태국에 오면요 모바이크라는 게 있어요. 되게 길가에 주황색 버려져 있는. 자전거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 따릉이 같은 느낌으로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따릉이와 가장 큰 다른 점은 아무데나 그냥 세워놓고 가면 돼요 따로 스테이션이 정해져 있지 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저로 모바이크를 한번 등록을 하고 이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어플을 다운을 받았고요 어플을 들어가면은 이제 전화번호 인증을 하는데 이건 저는 이제 태국 유심을 받았기 때문에 태국유심으로 다시 인증을 했습니다 인증을 해주면요 서비스 추천이 뜨는데 거기에는 한 달짜리가 안 나옵니다 저도 이게 한 달짜리가 없어졌나 싶었는데 구석구석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좌측 상단의 메뉴를 누르고 내 지갑을 눌러주시면 은 모바이크 패스 눌러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한 달짜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결제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결제를 하고서 가만히 냅두면 은 매달 자동으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결제를 하자마자 바로 갱신을 못하게끔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도 패스는 결제가 된 부분만큼은 정상 작동하니까요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모바일크도 등록을 했으니까 찾으려고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또 이렇게 꼭 찾으면 안 나온다. 없어요. 지금 한 30분 정도 걸어 다니고 있는데 없어. 주말이라서 그런 거 같은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원래 모바이크 정류장 제가 아는데도 근처 하나 있었는데 거기 어저께랑 그저께 갔을 때 지나 다닐 때마다 한 다섯 대씩은 계속 다 정차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 결국 찾지 못하고 배고파서 일단 눈에 보이는 음식점에 들어왔어요 자 이제 다시 밥을 먹고 나왔으니까 모바이크를 찾아보죠 찾았다 오 됐어요 약간 이거 핸들링이 되게 불편해 핸들링이 다 돌아가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가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야 돼가지고 자전거를 탈 여건도 잘마련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도나킬레면 타야 되니까 아마 한달 동안 타긴 할것 같은데 혹시 이걸 보고 저걸 등록하실 분은 그런 점을 고려를 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나가거나 왼쪽으로 나갈 때 뒤를 한 번씩 봐주고 오른손으로 혹은 왼손으로 그 꺾을 방향을 표시를 해주면 더욱 안전하게 운전을 할수 있겠죠? 오늘 하늘 파랗고 날 엄청 맑아가지고 화면 진짜 이쁘게 나와요 약간 우리 영상이나 사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날 되게 좋아하잖아요 특히 저는 좀날 맑으면 기분 엄청 좋아져요 이럴 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피사체가 없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좀 많이 걸어왔어요 치앙마이 공항까지 거의 걸어와버렸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걸어와보면서 느낀 거지만 치앙마이도 공원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좀 공원 같은 데 있으면 그늘에서 앉아서 쉬고 싶은데 앉을 데가 없어 지금 이거 쭉 걸어오면서 다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좀 이번엔 다른 길로 해가지고 돌아가 볼 생각입니다 힘들어 <웃음> 이렇게 걸어올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저산 쪽으로 걸을 거야 방금 여행이 끝날 뻔했어요. 만약에 이거 저거 마이 그 뭐야 아 <웃음> 놀래가지고 말도 안 나오네 비디오 마이크로프로가 아니었으면은 사실 카메라 벽에 박고 그대로 떨어졌을 거야. <웃음> 아 이제 이, 이런 짓안할 거야. 이제 이런 짓안 할래요. 아, 사람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새로운 시도 좀 해보겠다고 하려 그랬는데 골로 갈뻔했네 그냥 평범하게 다시 걷겠습니다 공원 찾았어요 지금 해가 지기 시작하긴 했는데 일단 야시장 시작하기 전에 잠깐 공원 가서 앉아 있을게요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자주 와야겠어 그렇게 멀지도 않아가지고 여기 되게 좋아요 자주 와야겠어요 진짜 그 뭐야 토요 야시장 가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일단 숙소 들어가가지고 좀 쉬다 들어가려고요 모바이크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다녀온 영상은요 내일 선데이 마켓 일요일야 시장을 갔다오고 그것과 함께 비교하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딱히 별로 볼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기록은 끝! 그럼 내일 봐요!